안녕하세요. 배우 송강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마리끌레르 12월호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여기 없죠? 엄청...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재밌게 촬영을 할것 같아요. 화이팅! 다음 어습으로 장이요 어, 오늘 컨셉은 너드 컨셉이에요 저는 되게 이런 컨셉을 좋아해서 어, 너무 좋아요 완전 널널한 청바지 입힌다고 해서 이런 것보다 이지 마이플레이저 야외 화보는 몇번 경험이 없는데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제가 오늘 스케줄이 많아서 시골에 할머니 집을 가져 못 갔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즐거워요 되게 일에 지쳐있을 때 여기는 힐링하러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아. 제가 진짜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게 있는데 그 장작 패는 거 있잖아요. 잘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기회가 되면. 카부츠랑 끝나고요. 어, 오늘이 화보여서 어제 저녁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음. 치킨? 치킨 아니면 떡볶이. 촬영하는데 라빌레라라는 드라마를 촬영 중이고요 발레 소재의 드라마인데 그래서 발레도 열심히 배우고 드라마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음 계속 도시에서 찍다가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큰 복도 입을 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찍은 게 있는데, 넥타이가 잘 보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연말에, 음, 일이 없으면 여행을 자주 가는데, 이번 연말은 일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촬영장에서 연말을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끝났어요. 화보, 오늘의 화보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되게 힐링하면서 즐겁게 찍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 올해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음. 내년 새해도 좋은 출발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마리클레르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좋아요도 해주세요